그럼 그만하면 되겠네 야 나도 힘들어 못 해먹겠어 그만해 벌써 스물네 번째 회사다 이번에 꼭 돼야 할텐데 아..뭐라 쓰지 알바비 들어오려면 일주일 남았는데. 엥? 다이달 스토리? 내가 쓴거 아닌데. 아 맞다. 삼 주년 기념으로 케이크 샀지. 음... 음... 어 대경아. 음뭐 하고 있었어? 나 자소서 썼는 중. 퇴근했어? 응 음, 방금. 자서는 잘 돼가? 아니. 아, 나도 빨리 취직하고 싶다. 아, 잘될 거야. 자서서좀봐 줄까? 아니야, 됐어. 밥 먹었어? 응. 어, 너는? 나도 아직. 아,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대? 아, 회사 생활이라 그렇지 뭐. 아, 그럼.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쏠게. 여기 맛있지? 응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응 맛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응? 뭔일 있어? 나 오늘 피치했는데 완전 깨졌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고생했겠다 나 2주 동안 진짜 빡세게 준비했거든? 아... 언제 다시 해야지? 나랑 것도 해야 되는데... 음... 진짜? 아! 나 음. 그래도 나로 그런 스트레스 한번아보고 싶어 직장인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라니까 야, 그래도 대기업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복지도 좋고 그만큼 부담이랑 책임 큰건 모르지 야, 알지. 하,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쓰면서 그러는 게그렇다 그렇다고? 그게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지. 응? 아니야. 밥 먹었으면 가자. 피곤해. 네? 계산이 요팔전 네? 아니야? 이거 카드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? 네. 한 번만 다시 주세요한 번만 카드 잔액 부족이라고 떠요? 아, 그럼 다른 걸로 이걸로 돼. 해주세요 아, 내가 할게 아,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사? 8 0 0원 밖에 안 할게 여기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왜? 아니, 아니, 너가 계산하면 내가 뭐가 되냐? 지금 계산한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? 야, 내가 사준다고 했잖아. 내가 언제 밥 사달라 그랬어? 야, 넌 사람의 정성 좀 생각해주라, 어? 너 요새 왜 그래? 내가 뭐? 너 취업 때문에 힘든 거 내가 알겠어. 근데 나 힘든 거는 배부른 소리고, 니네 힘든 건 스트레스야? 내가 너 언제까지 받아주고 이해해야 되니? 받아줘? 너만 받아줘?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, 너 힘든 거다 들어주고, 너 힘들다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뭐 가만히 있었냐? 너 내가 만나자고 애들 안 만나줬잖아. 너 바쁘다며. 그래도 이왕 만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놀고 싶은데 그냥 쉬자며. 나만 연애하니? 그래. 내가 돈이 없다. 됐지? 미안해. 야, 나도 돈 없어. 나도 돈 없는데 그냥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너 만나고 돈 없어도 너 만나는 거야 너 만나는 거 좋으니까 근데 너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? 내가 너한테 짐이고 부담이니? 어 부담 돼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찌질하고 한심하고 초라해 보여 그럼 그만하면 되겠네 야 나도 힘들어 못 해먹겠어. 그만해. 야! 아휴, 되는 게없는 요즘 많이 힘들지? 너 옆엔 항상 내가 있으니까 힘들면 언제든 기대 사랑해 내가 좀더 이해했다면 우린 달라졌을까?